너 뭐야? 응. 응. 응. 응, 응. 딱히 뭐 사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 제보자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 전라 궁금하지? 전라 궁금하지?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제보자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걸 좀 염려하시더라고. 어, 뉴펜인데 불량을 걱정하시더라고, 불량을. 그렇게 규모가 많이 크지가 않다고, 일단은 이거를 염려를 하셨어. 그런데, 왜, 어디에서 내가 어떤, 이런 좀, 그런 메리트에 끌렸냐. 그것은 뭐냐면은, 절집이었다고 그랬나? 뭐 하여튼, 그거라고 있어. 집에, 집 벽에, 이 절표시가 있는, 그런 흉가라고 그랬어. 어. 거기에서 메리트가 확 끌리더라고. 음. 그때서 내가 불량이고 보고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딱 끌리더라고. 어. 한 번도 이런 곳을 우리가 가본 적이 있었나. 그러 그러니까 이게 제보자분도 들어가보진 않았어. 그런데 좀 됐다더라고. 이렇게 버려진 지가. 음. 그러니까 이게 절인지, 혹은 무속인에, 뭐 무속인이 무소긴 거주를 했던 그런 곳인지, 이, 혹시 이런 곳에도 뭐가 어떠한 망자가 있을런지 어떤 이상한 그런 징후들이 생길지 무지하게 궁금하더라고. 음 그래서 불량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때린 거야. 바로 이쪽으로. 아 가보자 한번. 음. 2019년 4월 19일. 스타토 g 공포 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 팔로미. 가자. 아이고. 잠깐만 힘 꺼덕이야. 승복. 얘들아, 이거 승복 아니야? 스님들이 입으시는 옷 승복. 맞지? 그러면은 이 절표시가 결국은 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라 그말이겠 네. 맞지? 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다. 우속인이 아니고, 일단은 이. 뭐가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얘들아. 설마? 이런 데도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 진짜, 설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한번씩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하도 요새 막 이상한 로일이 좋아걸려가지고이 스위치만 보면은 자꾸 만져보게 돼요. 설마 아, 여기에도 뭐가 있겠어? 설마 해바지. 설마 해바지 이거는. 응? 왜요? 너 뭐야? 여기 계시오 하시지 마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그럴려고 제가 여기에... 그럴려고 온 곳은 아닙니다. 어디, 어디 계신지요? 여기는 들어... 여기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두루고.. 뭐 뭐야? 어딘죽는거든 살려놨나? 는이거아니이고자니 스위치 스위치 하지 위치 하지 영 새들 나 영한 스위치 켰어 그만들 하는들어구어어안들어이친 나 그냥 집에 달란다.라고 할줄 알았니? 아이고 이제 재밌네. 아이고 이제 방송이 좀 재밌네. 아이고 역시 방송 얼마 나네. 공포는 이 맛에 하는 거지. 아이고. 하필 조성모 성모 말이야 생각나기 위해 필 조성모야 여기에 남기로 하셨어 여기에서 돌아가셨어 예. 네? 여기에 남기로 하셨어 얘기 한번 해볼까? 거기 계시지라 다 알고 있어 나는 여기에 남기로 하셨어 그. 그거... 그거하고 지금 뭐하고 계시오? 자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소 그슨 조성... 눈이 시꺼 뭐가 좀 얼굴이... 뭐라 얘들아, 여기, 나는 지금 여기... 나설지 말할게.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망자 같아. 지금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망자, 뭐라 한다? 꼬마, 꼬마. 너이 자석, 너이 자석, 너이 너의... 잠깐만 꼬마? 니가 인데까지 장난쳤어 요자 얘기 좀 마저 해볼까? 아직 있는 거 알아. 여기 본인 집도 아닐건데왜 여기 와있지? 얘기 하네 여기에 계속 탈을 잡으면 기운이 지금 이 정도인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만 여기 오잖아 여기 더 심할 것 같은데.. 엄청.. 이거 케어가 안될것 같은데. 나중에 만약에 을 때는. 지금 이 정도인데. 여기 어떻게 할까? 어차피 대화는 안될것 같아. 조금 묵혔다가 큰 그림 그릴까? 요거, 요거, 나 지금 내가 방송 4년 해본 결과 요거 느낌 있어. 음, 느낌 와. 추루 추루 난럴때 간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만간또 봅시다 나는 금방 또올 것이오 그때 한번더 재미나게 신명나게 놀아봅시다 기대할게 추루 추루 추루 추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